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라입니다. 어, 저는 현재 영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지내고 있고 제가 어떻게 방을 구하게 됐는지 어,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옥스포드에 거주하고 있고 보통은 교환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기숙사가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지원한 학교가 사실 프랑스 학교이고 그 학교가 다섯 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원한 캠퍼스가 여기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캠퍼스여가지고 이 학교의 메인, 메인 캠퍼스가 아니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학기 동안 지낼 방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집이에요 그 이전에 살았던 집이 어 저랑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방을 알아봤냐면 어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페어룸, 주플라, 굼트리, 옥스포드 지역 무슨 사이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네, 이렇게 통해서 알아봤고 우선 스페어룸은 진짜 진짜 제일 아마도 제일 유명한 방 구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방 매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같은 느낌이고. 좀더 계약이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호간의 협협의만 맞으면은 부동산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절차가 적어가지고 언제든지 뷰잉 약속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절절차의 간소화 이런 게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집을 구하게 된 거는 아마 주플라를 통해서였던 것 같은데. 주플라는 부동산에서 직접 매물을 올려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는 어떻게 방을 보냐면, 아직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 그 지역명이랑 하우징, 뭐, 이렇게 만약에 옥스포드다 하면은, 옥스포드 하우징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은 매물을 올리는 그룹이 따로 뜨거든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계속 매물을 보기도 했고 이제 옥스포드 그 지역 거기 사이트들 좀막 그렇게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활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쏠쏠하게 그 지역에 꽤 오래 사신 분들? 어 고향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부동산에서 올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어, 집주인이 거의 대부분 올리, 올려가지고 리올 스페어룸이랑 비슷했는데 이제 단점은 어, 스페어룸처럼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이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거기 적힌 핸드폰 번호로 직접 연락해야 된다는 그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집을 한번 살았다가 지금 두 번째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니까 뭔가 기준이 이렇게 빡 서더라고요 지금방 구할 때제 우선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은 제가 지금 여기 교환학생 와 있는 모든 비용을 제가 이전에 벌었던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우선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위치 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랑 마트가 얼마 정도 거리에 있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은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근데 늦잠 잤는데 버스 타고 학교에 가야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지옥불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했고 세 번째는 청결도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 제가 거미를 진짜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미 세상에서 제일 그냥 싫어! 무서워! 터머랜드 빼고 거미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거미가 제일 안 보이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었고 네번째는 종교 종교 왜 종교 얘기가 나오냐면 은 이게 제 이전 집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전 집이 패밀리 하우스였어요 그래서 1층에는 그 가족이 살고 있고 2,3층에는 테넌트 저희 같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집 통틀어서 저 빼고 다 무슬린 거예요 그거를 이사 간 날, 이사 온날 딱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집 안에서는 돼지고기 먹지도 요리하지도 말아줘. 아? 그 전에 뷰인 갔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사 온날 그제서야 돼지고기 먹, 먹지 말아줘. 이렇게 하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무슬림과 부딪힐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위치랑 이제 동네 치안 이런 거 생각하고 하나의 경험이고 병운다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 알겠어 이렇게 했는데 어 살아보니까 그 돼지고기가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일반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소세지 돼지고기 들어간 소세지 안 되고 대고요, 당연히. 파스타 소스 소스 같은 경우에도 베이컨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피자도 못 먹죠 아 너무 한순간에 제 식습관을 바꾸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 이외에 따른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그 정도의 이유 때문에 옮기게 됐습니다 혹시나 그 집에 그런 식과 관련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제 나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종교 문제도 따져봐야 됐었고 마지막으로는 카펫 영국이 카펫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온 만신에 다 카펫이 깔려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카펫 깔린 집 정말 낯설거든요 진짜 한달 동안 머리를 안 말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못 말렸어요 헤어드라이기 썼는데 카펫에 깔려있는 바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펫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방 소보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영상 보고 오실까요? 네 첫번째 집입니다 우선 카펫이 없다는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월 550파운드로 나쁘지 않은 정도였어요 근데 단점이 집주인이 남자분인데 그분이랑 단둘이서 살아야 된다는게 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월 550파운드에 학교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안전한 동네로 유명하기도 하고 미친 듯한 깔끔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월 450파운드에 학교까지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카펫이 없는 건 마음에 들었지만 부엌과 거실이 좀 많이 더럽더라고요. 마지막 방은 월 475파운드에 학교까지 걸어서 단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고 방에 세면대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매주 청소하시는 분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사실 옥스퍼드에 매물이 잘 없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옥스퍼드 집값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준 평균치는 월 500파운드였는데 아니 500파운드조차도 안 보이고 550파운드도 너무 구하기 힘들었고 진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월 475파운드로 이때까지 봤던 집들 중에서 제일 저렴했고 위치도 제일 좋았고 만약에 밤에 나 혼자 집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차역 뒤편쪽이라서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금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 방 입주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송금 과정으로 알려드리면 우선 홀딩피를 내요. 그래서 그쪽에서 홀딩피를 수령하면 은방 매물을 내립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월세랑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는 거죠. 근데 어, 이 월세 송금하는 거는 이사 당일에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기다 보니까 부동산 측에서 6개월치 월세랑 보증금을 한 번에 내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집이 최소 거주 기간이 있는데 근데 부동산 측에서 다행히 오케이 해줘서 이 집에 5개월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도 그 다음에 앱을 어플을 다운받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즘 여러분 거의 카카오뱅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수수료 5천원에 해외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홀딩필을 냈었어요. 근데 하필 그 홀딩필을 낸 주에 뱅크홀리데이가 있어가지고 월요일이 휴무인거예요 방을 보고 오케이 여기 하겠다 하고 화요일나 홀딩피를 냈는데 그 다음주 뱅킹홀리데이 월요일까지 제 홀딩피가 도착을 안한거죠 근데 저는 당장 그주 금요일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거예요 멘붕이 된 거죠. 이 빨리 돼야 되는데. 화요일 날딱 되자마자 부동산에 메일을 보낸, 홀딩비 받았어?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수요일 날 찾아갔어요. 근데 수요일은 이미 이사가 이틀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홀딩피가 왔더라. 그러니까 주말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거의 걸린 거죠.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홀딩피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사 날짜가 사 그래서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짐을 싸들고 잠시 다른 집에 묵었다가 다시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월세 플러스 보증금 낼 때도 일주일씩이나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나가야 되는 날짜도 미뤄지는 거고 따로 숙박비를 딴 데다 더 지불해야 되니까 더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인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진작 왜안 깔았을까 막 후회가 되고 내 자신한테 막막 막 원망스럽고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완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모인 해외 송금은 한국 영업시간 기준으로 한 2시간 이내에 송금이 바로 돼요. 그래서 그래서 금요일날 서류 마무리를 지었어요. 부동산이랑.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제가 송금을 보냈는데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9시가 10시 땡 하자마자 송금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이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모인 덕분에. 제가 모인을 쓰면서 진짜 편했다고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빠른 송금 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인 해외 송금은 한국 영업시간 기준으로 한두시간 이내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급할 때 돈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 대상으로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그 학교 인증만 받으시면 은 수수료 5천 원도 없이 보낼 수 있어서 이제 해외 환율도 그만큼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림이 계속 와요. 카카오 썼을 때 이게 제일 불편한 점이었는데 상대가 나돈 받았어 하기 전까지 내 돈이 제대로 갔는지 언제 갔는지 알림이 없거든요. 근데 모이는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검토 중입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카카오톡이랑 메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어플이랑. 그래서 아, 내 돈이 지금 들어왔구나 이런 걸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돈 보내서 월요일날 송금된 거 확인했고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부동산한테 연락해서 이 집에 성공적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진짜 그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개고생을 하려고 영국까지 와가지고 어? 이 난리를 치고 있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그 말이 맞다 이러면서 뭔가 신세가 타나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good